아빠. 음? 내가 마술할 테니까 이거 봐봐. 어, 어 신기한 마술이야? 여러분 네, 뭐 신기한 카드 마술을 보여드릴게요. 어 기대되는데? 네 장의 카드가 있어요. 음, 네 장이네. 여기 네 장의 카드를. 어, 네장 맞아. 오케이. 네장 음. 카드 한장 위에 음 하얀 카드를 눌러줄니다 어, 백지 카드를 올렸네. 그다음 모아준 다음에. 아빠. 음. 여기 이거 뒤에 거좀 빼줘. 아 이거 하나를 빼면 돼. 어, 하나 뺄게. 뺐어 음, 자, 여기에 바람 좀 여기 후해 주세요. 아, 이 김, 나봄이 김. 바람과 함께. 오! 하트가 사라집니다. 다 사라졌어, 그림이. 야, 신기하다. 그림 이 하트 그림이 그래 여기 위에 올려 줄게요. 음. 뒤에 거좀 빼줘. 음, 아 아까처럼? 음. 아 이거 하나 빼면 돼. 음. 오케이. 어, 백지 카드를 뺐습니다. 자, 아빠. 음. 여기에 좀 느낌 좀 부러줘. 똑같이 마그네낌. <웃음> 자, 자. 오! 백지 카드가 또 이렇게 바뀌었네. 카드로. 이 야, 신기하다. 라스사 다 됐네, 정우.